어. 수열이거든요. 근데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수열이 뭐냐 이거는 그 간단하게 수열 자체가 뭐니? w 이제 수열? 수열이 뭔데? 숫자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SS n 상에 간략간략하게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다음에 올 숫자는 이런 것들이 지 이게 다 수열이거든 그러면 어떤 수열?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칙을 가진 가진 수의 나열이야 뭘 가졌다고? 규칙을 가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규칙, 우리가 교육과정상에 배우는 규칙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이어야 돼. 오케이. 그냥 막 음, 예를 들면 다음 먹을까? 모르겠지. 내 문제는 니까 그러니까. SBS, KBS, ETV, KBS1, TV, MBC, 그다음 에 EBS. 맨날 지상파 방송 채널도 다음 다음 뭘까 못 맞추지 우리 아빠 태어나신 해 우리 엄마 태어난 해나 태어나네 내 동생 태어난 해 저거 보거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에서 이 규칙이라는 게 이제 정해질 거야. 자, 그리고 그럼 숫들을 나열을 할 건데 첫 번째 오는 수는 1 이렇게 적혀있다 A라는 수열에 네. 첫 번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첫째 항 또는 제1항이라고 불러 오케이 네. A라는 수열에 첫 번째 쓴 거야 그두 번째 수는 둘째 항, 제2항 이렇게 쓰겠죠 네.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계속될 거야 네. 오케이 네. 이건 항들이잖아 항. 이게 각각을 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몇 번째 항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AN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몇 번째 항제 네. N항 네. N번째 항이 녀석이 이름이 있어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 무슨 항? 일반.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 것처럼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거기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네. 즉, 일반항 an은 결국은 n에 관한 식이야. 그래서 이런 말에 수열은 결국은 함수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 무슨 얘기해야 되지? 네. 1과 2 사이에 1.5당이 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처럼 함수 극한 배웠지? 네. 함수 극한처럼 어떤 숫자로 가까이 보낸다는 개념에서 그냥 2로 보낸 그냥 2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한 단순히 나열했을 때는 바로 이 일반항 찾기가 우리의 이 주된 목적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나열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수열에 수열에서 해야 될첫 번째가 이 나열이고요. 두 번째. 나열한 것들을 더하는 역할이 있어요.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해서 N번째까지 더하는 것을 더하잖아. 그래서 s 썸 SN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 부분이 있어. 더하는 합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는 무슨 파트? 나열 단순 AN파트 두 번째는 합 단순 SN파트 세 번째는 이줄에 관계. 모든 시간에서통용되는 거야, 현재. 그게 어떤 규칙을 가졌던 거네. 이건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SN 생각해보자. S1은 뭐야? A1. A1이지. 어떠한 것에도 s n A1은 A1이겠지. 그러면 SN, N번째까지 합해서 그 앞에 까지를 빼주면 뭐만 남을까? 여기까지 더한 걸 싸그리 빼니까 N번째 항 남겠지 N번째까지의 합에서 그 전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남는 것은 뭐다? N번째 항이 남는다 이게 관계야 모든 수열에서다 필요한 얘기들이야 얘좀 중요해 그래서, 그래서 수열을 만나면 이세 가지 파트들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 지금 모니터링을 하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여서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규칙 어떤 규칙을 가졌니에 따라서 수열에 이름을 붙일 건데 교육과정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지만 지민아와 함께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그 외의 것들은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서 나누게 될 거야. 우리는 등차라는 수열, 등비라는 수열, 수혈, 개차라는 수열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등차수열입니다 무슨 수열? 등차수열 그럼 얘는 무슨 규칙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얘가 가진 규칙은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듭니다 궁금해야돼. 일정한 수니까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등합수열 했으면 좋겠는데 왜 등차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써보는 거지. 야, 어떤 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네. 오케이. 여기서 얘를 뭐라 그랬어? 일정한 수라 했지. 그러면 얘를 넘겨보면 M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항상 일정하다지 차가 일정에 등차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럼 모든 항 사이에 이 차가 다 똑같은 거잖아 그 공통된 차라고 해서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냐? 공차라고 불러 커피숍 아니야? D를 사용해요 됐어요? 그럼 나열을 해보자고 숫자를 일반 나열을 해야 되니까 A1 더하기 A1 그 다음 하면 A2, A2 A3 퉁퉁퉁 a N 이래보자뭘 더해? D 여기도 B. D 이거겠지? 네. 그럼 생각해봐 첫째 항은 A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D 세번째 항은 A 플러스 e d 야 <웃음> 1일 때 0일 2일 때 1일 3일 때2 d 그럼 N일 때는 N-1 D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항 더하기 N-1 D야 오케이? 네. 이것이 일반항이야 자 일반항의 형태를 잘봐 일반항의 형태는 어쨌든 간에 전부 N에 관한 식이라 했어. N이 주인공이야. N이 주인공이야.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예. 음. N에 관한 1차식이야. 이때, N의 개수가 뭐야? B. B. 공차지. 네. 매우 중요한 사실이야. 오케이?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야. 네. 자, 중요한 거야. 이게 기본 사항이거든요. 이 기본 사항 가지고 문제를 조금만 만나볼게요. 일단. 책을 보시면 7, 7페이지에 수혈에서 정의, 수열의일반항합에 수혈에 대한 얘기가 있죠. 네. 규칙을 찾는 방법은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데 책에 있는 얘기를 조금만 더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넘겨서요. 자, 귀납과 연역은 국어에서 많이 얘기하죠. 네. 귀납법과 연역법, 연역적 사고 이런 네. 얘기 들어봤죠. 자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가 있는데 귀납적 사고는 구체적인 사실을 일반화하는 것이며 일반적 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항이 어때? 둘째 항이 어때? 셋째 항이 어때? 그러니까 일반항은 어때? 이게 귀납적 사고예요 1을 넣었더니 1이야. 2를 넣었더니 2네. 3을 넣었더니 3이야. 아까 기억 첫째항이 A네. 둘째항은 A플러스 B네. 세번째는 A플러스 2D네. 그러니까 N번째는 N-1D네. 귀납적 사고야. 연합적 사고는 야 일반항이 2N플러스 3이래. 그러니까 첫째항은 5고 둘째항은 7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합적 사고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라 하는데 주로 우리는 귀납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열맨 마지막 강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 있고, 일반항에 대한 분석이라고 나와있죠. 네. 제가 이 분석은 여기 보지 말고, 무조건 제 얘기를 믿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전국당이수열의 최강자.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내용들 말고, 어, 1번을 한번 보면, 아, 1번? 이런 거 한번 보자. 그럼 예를 한번 내가 들어볼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얘기거든.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에 제 5항 A, 5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일반항을 만들어서 5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게 기본적인 왁구데즉 틀인데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기엔좀 부족하니까 여러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A5라는 거는 A 플러스 4디야 근데 a 가3이라네 그러니까 3 8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야 A3이 8이야 A9가 14걸라 네. 그러면 A 17은 얼마야? 얘가 A 플러스 2D야 얘는 A 플러스 8D고 그럼 둘이 얼마 차이 나? 6D만큼 차이 날 거야 근데 이걸 안 써도 돼 3, 9잖아 그 차이만큼 나겠지 차이가 얼마? 6이니까 D가 얼마란 얘기야? 1 그럼 첫장을 9해도 좋아 여기다 1 집어넣고 첫째 항이 6이야 해도 좋거든 근데 여기 생각해봐 9 17 A9보다 얼만큼 커? 8D가 크겠지 네. 그럼 얘가 14고 8이 더해져서 얼마? 2 2라는 거야 자 수학의 무서움이야 너희가 만나 봤잖아 1차 함수가 얼마큼 중요하고 2차 함수가 얼마큼 중요한지 함수 앞에 이름을 붙였잖아 개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네. 그럼 우리 수학 이은안중요한게 없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등차 수열 <웃음> 다 이름 붙어 있어 그래서 수학이 헬게이트야 자 어쨌든 등차수열은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되게 잘 뜯어내야 돼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만 적어보면 이런 게 가능하지 음. AN-AK는 N-KD다 A9-A3은 6D야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이것도 된다는 얘기잖아 a n 는 A17은 AK 플러스 M 마이너스 KD다 이것도 되는 거잖아 A17은 A9 플러스 8D다 이것도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 그냥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패시브 같은 스킬이야 오케이. 부정처럼 외워지는 것만 밑에 이거 자그 다음에 A6이 7이고요. A8이 어, 5예요. 5, 아, 4학계, 4 할게요. 4, 3 할게요. 3입니다. 네. 일반항 만드세요. 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요. A는 N에 관한 몇차식1차식 네. 네. N 앞에 개수가 뭐라고? 0차. 네. 얼마 차이나? 2D. 그게 얼만데? 마이너스 4. 그는 네. 마이너스 2. 괜찮아? 그러면 6을 넣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6을 넣으면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나오려면 플러스? 오케이? 네. 이거를 어 뺐으니까 D는 마이너스 2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5D니까 A 마이너스 10이 7이니까 A는 17이야 그럼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 9야 이럴 시간 없어 무슨 얘긴지 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지웁시다. 지워져요. 아직 나열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 자, 등차수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탕탕탕 등차 중항이라는 아이가 있어. 등차수열은 간격이 같은 거야. 네. 간격이. 자, a, b, c가 차례대로 등차수열이 나자. 그럼 가운데 있는 b를 기준으로 한다면 a라는 그러니까 요 차이가 d가 나는 거고 요 차이도 d가 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a란 뭐야? b에서 d 뺀 거지. 네. c는 뭐야? b에다 d 더한 거지. 이두식을 그대로 더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C는 2더라. 즉 가운데 항은 양 사이드의 합의 2분의 1과 같다. 중항에 있다. 등차수열의 중항, 중점에 있는 게지 근데 이게 여기서만 먹힐까 자, A1, A2, A3, A4, A5, A6, A7, A8, A9에 봅시다.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건 이렇게 둘이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얘 A 얘 A 플러스 8D D 하나 늘렸고 D 하나 줄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의 합은 얘랑 얘의 합과도 같겠지. 왜? 두칸 줄였고 두칸 줄였잖아. 그러면 잘 봐. 얘랑 얘의 합이 10이지. 그럼 얘랑 얘의 합도 얼마야? 10이야. 얘랑 얘의 합도 얼마야? 오케이? Okay? 네. 그렇다면 이게 되겠네? A1 플러스 A9는 10이지 네. A5 플러스 A5도 되겠지 그러니까 2A5도 되지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등차 중앙에서 사유, 사용되는 이런 패시브 A N 어. N 플러스 K가 P 플러스 Q와 같다면 A N 플러스 A K는 AP 플러스 AQ와 같다 오케이? 네. 자 여기서 하나 두개 띄고 하나 두개 띄고 하나 얘도 중앙이지 그러면 1, 7, 8 4, 두개 괜찮아? 간격이 같다는 라 간격이 등차수열는 괜찮아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의 단순 나열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합도 해볼까? 합은 뭐이 다음 단어에 있으니까 합은 그 다음 단어는 합시다 그냥. 개념 용 확인 학습 문제 있으니까 개념 용 확인 학습 문제 좀 볼게요 자 1, 4, 9, 16, 25 처음에 뭐야? 자 지금 등차라고 안 했어 무슨 수열인지 모르니까 내가 규칙을 먼저 봐야 돼 그 등차별로 쓰니까 그러니까 등차나오겠지,가 아니라, 이 파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규칙을 보고, n 번째는 뭘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 있어? 1, 4, 9, 16, 따다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 하나 더 있니? 25, 따다다 이렇게 있는 거지. 첫 번째 1, 두 번째, 두 번째 4, 세 번째,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그럼 M번째는? N제곱. 이게 일반항인 거야. 그럼 여섯 번째 항을 구하래 얼마겠어? 36. 두 번째, a n이 얼마야? 3, n제곱.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2의 n제곱에 몇 번째를 구하래? 5만. 5. 15 넣으면 되는 거겠죠? 243-32. 계산은 너희들의 몫이야, 211. 그럼 3번도 숫자 15 넣으면 되는 걸 거예요. 4번을 5만. 보세요. AN이 어떻게 나와가 마이너스 1, 음.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 6 이런 식이겠지? 네. 자 일단 n 번째는 N이 지일단 네. 그니까 러 AN은 어떻게 식을 쓸수 있느냐? N은 N인데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남아 있어야 될 거고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 사라질 거니까 이걸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네. 15번, 등차수열이 다 등차예요. 다 등차. 그럼 광격이 3이잖아, 첫 번째 거. 네. 그 다음 7, 10 이렇게 오겠지. 네. 근데 밑에는 20, 줄어드네. 네. 14, 11을 보니까 이웃한 걸 보니까. 네. 오케이? 그럼 채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A1이 7이에요. A1이 얼마라고? 7. 7. 그 다음 A. 8. 8이? 8. 35. 등차라고 했습니다. 네. 몇 D? 7. 7D가 28. 등차 얼마? 4. 이렇게 풀었던 이유는 사실 얘가 A 플러스 몇 D? 7D이기 네. 때문에 얘가 7이어서 풀어놓은 거야 7번. 첫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뭐야 네. 공차가 얼마? 5, 5, 3이고 첫째 항이 5인 몇째 항을 구한 거야? 몇, 몇8 번, A8은 첫째항 플러스 몇 D? 7D, 7D. 8번 보세요 자 색깔 AN이 4N 플러스, 3. 4N 플러스 3인데 무엇과 무엇을 구하래? 첫째항과 공차 구하래? 네. 자 공차는 N 앞에 계수 4 첫째항은 N이 1일 때7 자 9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 이런 규칙을 갖고 있대요 몇씩 줄어듭니까? 3씩 줄어드니까 일반항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N 들어가겠죠? 네. 그럼 첫째 항이 20이니까 1을 넣어서 20 나와요 야 플러스 23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뭐뭐라고 뭐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X, X. X. 11. 11 이게 차례대로 뭘 갖는다? 12.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간격이 16이니까 8씩 커지면 되지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가운데 것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엑 얼마? 3.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니다 등차 중앙. 오케이? 풀이했던건좀 지우고요.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실 시간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네. 여기 지워도 되죠, 이거? 술 먹는 거요 내용들 정리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리라 하면, 동생들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 이 내용을 기억하고 싶을 때 찾아 펼수 있어야 돼 그게 정리야 네. 어디다 해놓는데 어, 집에 어디 있는건 정리 안 하는 거야 내가 네. 무엇이 필요할 때그 순간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자이건또두 어. 번째 여정을 또 떠나보자고요 그 아이가 뭐냐면 이제는 2, 투투 등비수열이요. 내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개차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개차는 삭제가 됐어요. 그거는 삭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수열에서 그래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등비수열은 어떤 규칙인데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요. 에 그럼 또 만들어보자고 어떤 항이 있는데 여기다가 R을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로 나눠보면 a n 플러스 1 난기 AN이 얼마다? R이다 일정한 수네? 제가 R을 일정한 수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이 일정한 수를 R이라고 한다면 B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붙여진 거야? 등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그때이 일정한 수를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공비라고 부른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뭐 여기도 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것만 네.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등차수열에서 빼서 만들었잖아. 네. 등비수열 나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ak분의 a AK an은 r에 n-k제곱이 될 거야. 왜? 얘가 나중에 보겠지만 몇개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 몇 개를 곱해서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항 만들고 여기 또한번 얘기할게 자 그럼 일반항 만들어 가야지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뚝뚝뚝 뭐야? N번째항 첫째항은 a 라 하자 뭘 계속 곱해나가? R 그럼 첫째항은 A야 얘는 뭐야? AR 얘는 AR의 제곱 1일 때0 2일 때1 3일 때2 N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 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야. 그럼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듯이 AK라는 건 A 곱하기 R의 K-1제곱이고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 얘에서 얘뺄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의 N-K제곱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됐어? 자 얘는, 얘는 N에 관한 지수식입니다. 이때 N의 밑이 공기에요. 그죠? 공기찾기 잘해야 돼요. 이과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미적분 1강 딱 하자마자 아, 내가 수열 존나 열심히 하는걸 생각 빠르듯. 그러니까 3학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딱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도두 번째 이야기가 이 녀석으로 빠져나갑니다. 등비 중앙 역시나 A, B, C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일로 갈려면 R로 나눠야 되고 일로 갈려면 R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즉 B는 A 곱하기 R이고 C는 B 곱하기 R인 거잖아. 근데 R은 필요 없는 문자여서 뭘로 뭐,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음. B, B. 어나 뭔짓 한거야? 그럼 얘네들 곱하면 AR 곱하기 R분의 C라는 건 B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식이 나와요? 양사이드의 곱은 가운데 것을 제곱 것 같다지 그래서 B는 뭐야? 양수라면 기압형 산술평균, 기하평균, 등차중앙, 기하중앙, 등비중 오케이 자 요런 음. 일이 생깁니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사에 대해 곱과 같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모든 항이 양수일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표현상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세율이라고 한다면 첫장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첫장이 음수고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음수고 양수와 음수가 왔다 갔다다는건 공비 자체가 음수라는 뜻이지. 그런 걸 판단하셔야 돼요. 등비중형 얘기가 됐다면 계속 이야기 한꺼번에 끌고 나갈게 뭐가 있겠어? 등비수열에어 어, 그렇지 합이 있어 사실 등비수열의 활용 자체가 되게 큰포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등비수열의 활용 자체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한두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어, 등비수열의 합을 하기 위해선 이 계산 방법은 이름을 좀 붙여놓을게 몇 급수의 계산방법을 차용해. 자이몇 급수라는 것은 등차 곱하기 등비의 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수열이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진 형태의 항들이 쫙 있는 거야. 자 이게 뭔지는 지금 몰라도 돼. 자 예를 들면 SN이라는 건 이거잖아. 결국은 첫째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AR에 N-2 더하기, AR에 N-1까지 더하는 거잖아 이게 AN번째니까 아. 공비를 하나 곱합니다. 공비가 R이니까 R, SN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AR, AR의 제곱, AR 세제곱, AR의 N-1제곱, AR의 n 제고 그대로 뺍니다. 소거가 됩니다. 그럼 이쪽은 1 r의 sn은 a ar의 n제곱이죠. 네. 그러얘은 a의 1 r의 n제곱이겠죠. 그러므로 sn은 따라해 등비수열의 합 sn은 등비수열의 합 s 1 0분의 첫째왕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이다 밑에 거에서 위에 곱 빼는 순간 이렇게 바뀌겠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왕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자 이렇게 식이 나왔으면 너희는 의문점을 네. 가져야 돼 r1이면 어떻게 될 건데 분모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r1이 안을 때 그러면 예외가 생겼지 그럼 만약에 2% r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왕이 a, 둘째왕도 a, 셋째왕도 a, 넷째왕도 a, a를 n번 더하는 거니까 SN은 A 곱하기 N AN 쓰면 일반한 거 헷갈리니까 NA 선생님 그러면 공비가 1이라는 건 공차가 0인 등차수로 볼수 없습니까? 공차가 0인 등차로 봐도 되잖아 그럼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NA 맞잖아요 뭘로 해도 똑같은 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할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포션을 얘기해야 되겠죠. 얘네가 난 지수식 이런 것들여기한 가지만 다 얘기해요. 자, 일단은 얘는 어떤 표현을 할수 있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1-r분의 a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수 지수식 요, 요 녀석을 제외한 이 녀석의 개수와 나머지 상수항을 더하면 0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표현이 그래 p 마이너스 p r n 제곱꼴로 나와야 돼. 이래야 첫째항부터 등비야. 이게 첫째항부터 등비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그것만 기억을 한다면 난 내가 더 중요시하는 건 이거야. 관계는 sn, sn. S3n의 관계. an과의 관계가 아니요 자, S2n은 뭘까? 1-0b분에 첫째항 곱하기 1-0b의 2n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인수분에 되네요. 이게 sn이네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얘는 1플러스 r의 n제곱 sn이야. 그럼 1마이 아래 3행제곱 올 거니까 뭐가 붙겠어 오케이? 그래서 관계는 요정도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요거 정말 정말 많이 쓰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기본 상황입니다 등비수열 한방에 다 얘기했거든 원래 등차수열이 이런 속도로 하려고 했는데 등차만 할 얘기가 훨씬 많아 왜냐면 수열이라는 걸 이제 만나고 한번도 수열에 대해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등차를 만나니까 등차는 만났을 때부터 중감도 크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등차를 조금 하고 나면 어 등비도 별거 아니네? 구조가 거의 비슷하네? 느낌이 온다고 그러면 등비는틀리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등차 자체에서는 여기 관계 포션이 원체 큰 포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 다음 시간 예고를 미리 하자면, 이, SN이라는 거, 수열의합 SN은 저렇게 약속이 된게 아니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거는 그때그때 선언을 해야 되거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계속 선언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그마가 탄생해. 짜잔! 하고 뚱하고 커네요. 갑자기, 야, 이제부터 시그마 써! 이되는게 아니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불편한데 이거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SN과 AN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 얘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그랬지 그럼 그 기술과 AN의 관계를 익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관계 형성을 SN과 AN의 관계를 형성은 뭐 미리 했단 말이야. 근데 SN의 표현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러면 뒤에 가서 그 바뀐 형태와 얘는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 하고 교육과정으 그냥 넘어가.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걸 못해. 오케이? 새로운 기호를 사용해서 복잡 다양하게 만들어 예를 들면 이거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바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바뀔 거라고. 기호 아래에도 문자를 쓰고 위에도 문자를 쓰고 옆에도 문자 쓰고 아래 첨자 쓰고 지가 연병을 떤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거 자체가 뭐야? SN이고 얘가 뭐야? AN인 거라고. 그럼 이거 하나만 놓고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 이게 다음 시간에 등장할 시그마야. 내일 아침이겠지. 내일 내가 아마 이걸 안 나갈 수도 있고요 내일 그냥 로감암수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수혈을 이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상황을 보자고 왜냐면 이 수혈을 한 방에 이렇게 진행해 버리면 울수 있어 거의 부터 울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등비수혈은 등비수혈이 약하다가 아니야 자 근데 이제 등비까지 얘기했으니까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런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AN에 어떤 숫자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면 이건 무슨 수열이라고그랬지등비수열이라고그랬지 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로그 음. AN 플러스 로그 r 이돼요 여기는 로그 음. AN 플러스이죠. 밑이 몇이든 간에 상관이 없죠. 음. 그럼 결국 얘는 내가 어떤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숫자가 되잖아요 얘는 그 다음 수열이 무슨 수열로 바뀐 거죠? 등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을 하면 수업, 수업을 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나 녹화하면서 다른 선생님들 디스하는 것 같긴 한데 이래서 수학을 합기게 만드는 거야 이거 나와 봐야 이런 문제 하나거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알거든 근데 꼭 설명을 해야등비수열에 로그 취하면 등차된다 그래서 뭐오토하라 그거 알아서 좋은 거 문제 하나거든 아니 그럼 선생님 이거 알아서 좋은 거 문제 하나잖아요 아니 얘는 아니야 좀더 다양하게 쓸수 있어 이거 넘어갈 수도 있잖아 SM분의 s e 에는 1플러스 R의 N제곱이라는 표현갖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이건 그냥 너보면 아는 거라고 차라리 나는 이거는 그냥 안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살짝 아까 얘기를 띄웠잖아 문을 띄웠던 거야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야 등차수열의 지수를 가미를 하면 등비수열이 되고 등비수열의 로그를 가미하면 등차에 들을 밥 존나 멋있지 와 대단하지 않냐? 대단하다고 느꼈니 아니면 와, 짜증나라고 느꼈니? 그데 지금 이상하다 느끼지 않았니 별.. 뭐 감흥도 없고 뭐 매력도 없고 뭐 얘같이는 뭐 의식도 없고 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너희 책의 7 5페이지 나와 76페이지인가에 나와있어요 이 책을 까는 겁니다 지금 차라리 이걸 쓰라는 얘기죠 차라리 이걸 쓰라는 얘기야 오케이? 차라리 이걸 써놓으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sen-sn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sn을 뺄 거니까 sn을 묶이겠지. 그리고 앞에는 1플러스 아래 n 제곱제 마이너스니까 그냥 아래 n제곱 나오네. 등미네. 그래서 4n-s2n도 요거 날라가겠지? 얘가 곱해지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an이 등비야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수열도 있을 수 있겠지? an을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이걸 제곱하면 a제곱 곱하기 r의 2n-2제곱이 되겠지? 그럼 1을 넣어봐 역시나 a제곱이 첫째 아니야 공비는 얼마야?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쉽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간다? 아 여기 첫장이 a고 공비가 r이면 여 녀석은 첫장이 a 제곱이고 공비는 r 제곱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세 제곱하면 똑같겠지 첫장은세 제곱이 되고 공비도 세 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우리 아까 했던 얘기 이런 것들처럼 이것도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건너뛰면 똑같이 r 제곱씩 곱하거나 r 제곱씩 곱하니까 등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성립된다고 아까 등차중앙처럼 A, 그러니까 N 플러스 K가 P 플러스 Q라면 A, N 제곱 곱하기 A, K 제곱이 A, P 제곱 곱하기 A, Q 제곱과 같아지겠죠. 이양 사이에 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런 것들도 그냥 이해가 아까보다는 수월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좀 다른 건얘죠 SNPD에 걸은 게. 요거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개념형 확인해서 바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는 개념형 학교에 가서 첫 번째를 많이 풀어드린 이유가 처음이라 그7 7페이지에원리학교 있거든요. 네. 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미안하지만 아예 안 합니다. 이거는 아예 교육부에서 아예 삭제하라고 얘기를 했고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오고 지금 몇 년째 학교 교과서에서도 안 나오고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코시슈바츠 하고든요 뭐였지? 아예 처음이 달라요. 코시슈바츠 슈츠는 혹시슈바르트부등식은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데 안 나왔던 거고 이건 아예 교육과정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 하는 이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원리학계는 복리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요즘 은행 가면 복리 있나? 복리 상품이 뭐냐면 이거 그냥 얘기를 좀 하자면 단리하고 복리하고 은행 가면 이자를 주는 방식이거든. 자, 은행은 사기업이야. 내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 이익을 얻어서 자기 회사들을 나눠 갖고 남는 걸 우리한테 조금 주는 거야. 네돈 갖다 썼으니까. 내 돈을 보관만 해주는 게 아니야.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은행하고 싶어. 돈좀 내놔봐. 그럼 그게 은행인 거야. 그러면 이자를 주는 방식 중에 단리라는 건 뭐냐면 주머니가 두개인 거야. 처음에 돈이 들어온 곳 이자를 넣는 주머니. 만원 넣었어. 이자 10%라고 할게. 그럼 이자 얼마부터? 천 원이지. 이쪽에 넣었어. 원금 여기 있는 거에 대한 이자만 붙이는 거야. 그 다음 달도 천 원, 천 원, 천원 들어오겠지. 독리는 주머니가 하나인 거야. 처음에 만원 있었지. 천원 들어오면. 만천 원. 거기 이자 10% 붙으면. 1 1 0 0 원. 그 다음 달또 올라가지. 그러면 지수식이네. 그니까 러 앞에 것을 계속 곱해 나가잖아. 1.1을. 그럼 1 1에 n 제곱골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자가 크면 클수록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얘는 올라가는 금액이 일정한 그 0.1만큼씩만 계속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보면, 그, 단리는 지속, 그, 등차 수열식으로 올라가. 천천천천천천천. 그니까 러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고요. 복리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복리의 마술이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엄청나게 큰 돈으로 기합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우리가 은행거리를 할수 있는 건두 가지야. 그치. 내가 돈을 창곡창곡차 모아서 개미식 개미식 운영 적금 또는 배짱이식 운영 미리 돈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 맞지? 적금과 대출이 있어 대출이 아니라 상환이라고 표현해 돈을 갚는 거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적금은 내가 돈을 월초에 넣지 그럼 은행은 이자를 언제 줘? 월 말에 주는 거야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한달 뒤에 이자가 붙는 거거든? 그럼 상황은 어떤지 보자 내가 돈을 갚잖아 갚으면 그 다음 달에 그 갚은 게 적용되니? 맨 마지막 순간만 생각해봐봐 자 적금도 맨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봐 돈을 마지막 회차에 넣었어 늦자마자 찾아와 적금 만기다 돈 늦자마자 만기다 가져 그럼 안 넣고 가지가지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만기 됐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거야 그럼 돈을 갚는 상황은 돈을 갚았어 그랬더니 음, 한달 뒤에 우리 거래는 끝나 왜? 갚자마자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 시기도 다르고 계산방식도 다른게 대표적인게 적금과 상황이라는거야 근데 적금거래를 생각해보자 은행에서 은행이 상품을 팔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내가 물건을 사는거기 때문에 내가 값이거든? 근데 은행이 값질을 하지 은행이 자기들끼리 다 단합을 해서 복리 상품을 내놓지 않아 자 어떤 은행이 복리 내놓고 여기다 단위밖에 없으면 다 어디로 가? 복리로 가겠지 그럼 은행이 손해야 이득이야 손해야. 솔직히 손해는 아니야. 근데 이원금 계속 돈을 뿌려나가니까. 근데 줘야 될 돈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은행끼리 어떻게 해? 다한걸 해서 지금 현재는 복리 상품이 없어. 다 단리야. 그러면 대출은? 상환은? 상환은 단리로 할까? 내가 거래하고 싶은데 단리면 하겠지. 단리 상품 사는 게 훨씬 낫잖아. 나는 이자가 작아지니까. 근데 은행들끼리 전합해서단리 대출은 없어. 전부 복리야. 이해돼? 그러다 보니 단리, 복리 이걸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현재 없어. 그리고 이두 가지가 섞인 상품이 있어. 연금. 연금을 내는 과정은 적금과 같아. 근데 연금을 받는 과정은 그 연금을 나한테 갚는 거잖아. 상환과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한참 유행하던 게 2016년도까지 그 뒤로 사았어 그래서 안 해. 이것도 완전히 내가 세팅을 다 해놔서 무조건 다 맞추게끔 다해놨거든요 억울해 녹화 다 됐지 지금 이울함이다 들어갔길 <웃음> 정리하세요 자 등차수열의 두 번째 이야기 그 등차수열의 합이야 네. 수열의 합이라 그랬지 실제로 저 수열의 합 SN 얘도 SN도 N에 관한 식이겠지 결국 얘도 어떤 항으로 보는 거거든 그니까 러 SN을 A형 첫째항부터 n 항까지 합이라고 약속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선언을해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볼게 자 등차수열을 더할 건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가지고 왔냐면 가우스 음. 천재소년 가우스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더하겠다고? M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근데 가우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를 첫째 항이라 하고 여길 둘째 항이라 하고 이렇게 있는데면 마지막 항을 라스트 항이라고 해보고 그 앞에 항을 라스트 두 번째 항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보자. 그럼 이것을 더하는 것을 우리가 s n 이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SN을 거꾸로 한번 써보자는 거지. 괜찮겠어? 네. 그런데 이 녀석은 분명히 이거에 더하기 D잖아. 네. 이 녀석은 분명히 이거에 빼기 D잖아. 네. 그럼 여기는 빼기 D가 올 거고 여기는 더하기 D가 오겠지? 네. 그리고 위아래로 더해보자고요. 2배 Sn은 a 플러스 l로 계속 반복되겠죠. 그게 몇개 n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최초로 탄생돼.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라는 압도적 공식 하나가 탄생해. 그런데 이 l이 몇 번째 항이야? n 번째 항이아 얘를 갖다 넣는 거야 이제 2분의 N에 e a 플러스 N-1 D가 된 거야 얘가 들어온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쓰고 봤더니 이 s n 이라는 식이 등장을 했잖아 네. 자 s n 도 네. N에 관한 식입니다 이쪽 걸 봐주세요 N에 관한 몇 차식일까요? 네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이때 n 제곱의 개수가 뭐죠? 2분의 2 공차의 반입니다 네. 자그 다음 상수항 있을까 없을까 맨 마지막에 n을 붙였기 때문에 없어요. 상수항이 상수항이 없어야 정상이죠 네. 오케이 여기 화면에서 안 보인다 상수항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if if 뭐뭐일지라도 뭐뭐라면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다면 얘는 n이 2 e 이상부터 등차입니다. 어, 어떤 어 식이 나왔는데 얘네가 난 2차식인데 이녀석이 등차수열의 합일조건 첫째항부터 등차수열의 합일조건은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오케이? 네. 자 수열의 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근데 문제는 저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저 관계 관계에서 뭐라 했냐면 아까 애초에 처음에 는 관계에서 뭐라 했냐면 첫째항까지 의 합은 그냥 첫째항이고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그 전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a 1이 나온다고 그랬어. 맞지? 네. 저 관계까지 달려볼게.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얼만큼 매서운지 보자고. 자, sn이 보자니 4n 제곱 마이너스 5n인 경우와 sn이 4n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2인 경우 만나봅시다. s1은 얼만가요? 마이너스 1. 배가 a1이죠. 그럼 s2는 얼마인가요? 6이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인 거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면 둘째 항은 얼마여야 합니까? 7이죠. 공차가 얼마입니까? 8. 한번더 확인할까? 그럼 s3은 얼마입니까? 36백이 15니까 21이거든? 21은 S2 더하기 A3인 거잖아. S2가 6이니까 A3은 얼마? 15. 얼만큼씩 똑같이 커집니까? 8. 공차의 반이라고 했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진미나 갈아서 돼. 원래는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 제낄 거냐면 지금 봤으니까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거 봤지? 그럼 이 녀석은 거기 값에 1을 계속 더해줄 거니까 미안해 S1은 얼마야? 0이야 S2는 얼마야? 7이고 음. S3은 얼마야? 37에서 15뺄 거니까 22 그러면 A1은 0이고 A2는 둘 더해서 이니까 7이고 A3은 15거든? 여기서부터 계속 8씩 커질 거야 근데 여기만 안 맞지 네. N에 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한다면 둘째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없어요 첫째항부터 등차고 그러면 이걸 엮어서 그리고 관계에 있는 저 표현 S1이 a 1이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이 나온다는 이 관계를 가지고 A1을 만들 거야 이제 자 먼저 이게 An을 만들 거니까 An은 Sn 4n 제곱 마이너스 5n에서 네. Sn 마이너스 1 4n 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을 빼줄 거야. 네. 오케이? 네. 이 옆에도 같은 작업을 하겠지만 플러스 1 플러스 1들어서 빼줄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지. 네. 둘다 An은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 돼? 네. 그러면 얘는 4n 제곱 4n 제곱 사라질 거죠.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5n 사라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뭐 나오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n 여기 나와서 8n 나올 거예요 네. 숫자 1, 4 5, 9 이거죠 네. 이게 an입니다 분명하죠 네. 그리고 se를 구했더니 여기서왼쪽에서 se, d 마이너스 1이지 걔가 a, 1이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똑같은 반 나오지 네. 그래서 왼쪽 거는 자 AN이 8N 9에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쪽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그랬지 근데 AN이 얼마야? 8N 9야. 근데 이쪽의 SN1은 얼마야? 0이야. 이게 첫째 항이라고. 어? 다르잖아. 얘는 첫째 항이 0이에요. 단 얘는 이 이상부터 성립해요.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말한 이것들 빨간색 글자들을 잘봐 s n 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등차수열의 합이네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N 앞에 계수가 공차야 N 앞에 계수가 m 제곱에서수가 공차의 반이야 그 공차 얼마야? 8 상수항이 없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첫째항이야 첫째항이 마이너스 1임을 알아? 1 넣어서 마이너스 1라게 되잖아 이집안 해! 누가? 나는 안 해. 오케이? 형, 네. 이쪽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상수항만 없었다면 일반항은 똑같은 거잖아. 네. 상수항 째고 만들면 똑같이 나오겠지? 네. 똑같이 만들어서 a는 8n-9 근데 상수항이 보이니까 첫째항을 구한다. 1 넣어서 구했더니 얼마? 0 얘는 미안해요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소수형까지 만점 받는 방법이야 오케이? 네. 선생님 그러면 SN과 AN 사이의 관계 저기서 왼쪽에서 내가 말한 저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한 이 관계는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거 무시한게 아니야 내가 왼쪽에 쓴 거는 등차수열은 이름그래도 네임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수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관계는 여기서는 이런 좀특출난 관계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배운게 나열 파트가 이만큼이고 핫파트는 요정도며 얘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거지 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 빨간색 두개가 뭉쳐지면서 굉장히 멋있는 얘기로 풀려나는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얘네가 나의 1차식이야 그러면 공차가 개수잖아 네. 기울이네 네. 양수면 일반항은 계속 커지는거고 네. 음수면 네. 작아지겠지 네. 그럼 봐봐 얘네가 2차식이야 포물선이네 공차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네 네. 처음에 어떤 숫자가 있어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잖아 네. 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로 나올까 공차가 양수인데 뭔가 더해 가는데 최초의 음수부터 더하는 거야 그럼 숫자를 더할수록 그 숫자들은 어떻게 돼음수에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게 있어. 여기에 얘 더해. 네. 음수의 숫자가 계속 작아져, 음수를 계속 하면 네. 그러다가 멈추지. 멈추는 경우는 더한 게 0인 거지. 그 다음부터 다시 커지는 거잖아. 네. 공차가 양수인 경우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어. 근데 여기서부터 올지, 여기서부터 갈지 모르는 거지. 양수부터 되어 있으면 계속 커지겠지. 네. 공차가 음수인 경우 7. 6 5 4 더할수록 크지 숫자가 네. 계속 커져 커지다가 0되면 안, 안 커지다가 마이너스를 더해가지고 점점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면 여기 언제야 더하는 숫자가 제일 적을 때겠지 오케이 그런 것들 기억할 기억 기억 기억할 필요는 없고 네. 요 정도 요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에한명 정리해 주시는데 요건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네. 사실은 뭐야 우리 알잖아 이렇게 쭉더한 거는 이렇게 쭉더한 거랑 계속 갔다라는 걸 등차 중앙에서 했잖아. 네. 그 아이디어를 가우스는 초등학교 1학년 때한 거야. 그 아이디어를 괜히 정수론의 대가가 아니지. 이제 가우스 기호라는 걸 보면 존경심이 나와야 돼. 누구한테 그 수학 선생님한테 가우스 말고 그 아이를 발견했잖아. 그냥, 우식해. 아, 저 새끼 또, 또, 또란 척 한다, 에이, 새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수학선생님이었는데, 그걸 발견해서 본인의 스승한테 보내고, 그 당시 대학이라는 곳에 보내서 교육을 시킨 거죠. 대단하신 거야. 그, 그 스승이 더 대단한 거야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도 발견, 안 했으면 좋겠지? 정리하시고, 문제 보는데, 아니, 병력이나 문제 좀 보자. 개념형 확인학습 1번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5야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의 합의 항이 8개 첫째 항이 얼마? 2, 2. 공차가 5항이면 5. 8뭐 쓰는 게 좋아? 이거 쓰는 게 좋아 2분의 n 에 2A 플러스 N-1 D 2 0구려은 당연히 붙여야 돼 나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그랬어 얘는 A +M 했어.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그랬어또첫째한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읽었어 다음 2번을 보면 첫째한과 끝항이 주어져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니까 내가 등차절의 합을 구하려면 정보가 첫째항 끝항 항의 개수를 알거나 첫째항 공차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항의 개수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치? 그럼 5번 봐봐 AN이 e. 1, 4, 7, 어디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첫째항 끝항 뭘 물어? 첫장끝항알아 이거 다 더하라 했는데 네. 개수를 검사아 네. 그럼 일단은 공차가 3이네 등차니까 음. 3n 마이너스 이여야 되지 네. 얘가 28이잖아요 그럼 n이 몇이야? 20. 10이네 10개네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하라는 얘기니다 됐어요? 네 이젠 좀 숫자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진짜 생지옥이야 자 등차는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야 등차는 내가 갖고 놀아야 돼. 등차를 막쥐아타락 해야 돼. 선생님 1차 함수 느낌, 2차 함수 느낌도 알아야 됩니까? 네, 배운 다음에 왔잖아요. 근데 얘는 그림을 그리면 직선으로 그려질까요? 점이 찍히겠죠. 왜?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도 점이 찍히겠죠. 첫째 항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겠지만 점이 찍히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래프든 간에 이걸 N축으로 하고 이걸 AN축으로 한다면 직선이면 이쪽은 안 그려지고 이쪽, 이쪽부터 쪽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도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거지만 사실 요렇게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런 것들은 그냥 패시브 이건 액시, 액시, 액티브 이건 스킬이야 스킬, 액티브 스킬이 패시브 스킬 정리하시고, 개념용확인학수까지 풀어주시면, 오늘 뭐 등차 이 정도? 등비도 이만큼이에요. 개차도 이만큼이.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시그마라는 걸 배워요. 욕심상, 3강에 끝내려고 했어. 오늘 현수 왔으면 등비까지 끝냈어.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보자고, 분위기.